혹시 그거 아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제트 장인입니다. 이건 또뭔 개소리야. 넌 제발 옆에서 조용할 쪼알쪼알... 좀 그러니까 제트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말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요. 백전백승. 제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제트의 외모부터 살펴보자면 예쁩니다. 아, 누나, 와. 빙글빙글 돌잖아. 이거 제가 녹음한 거 아닙니다. 새벽에 녹화하다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발로란트를 시작하실 때이 제트의 표창을 보자마자 나 멋있어 내 인생 캐릭터야 나는 무조건 이 캐릭터만 할 거야. 너가 뭘 아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트는 매우 민첩한 닌자 캐릭터입니다. 그러기에 적을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 저지와 스펙터를 추천합니다. 전부 좋은 방법이지만 아니 방법을 아직 설명을 안 해줬어. 제트와 무라일체 하나가 되면 됩니다 야 그건 좋다 아싸. 아마 B의 사이퍼 있을거고요아 나이스 적팀으로 파고드는 한팀의 닌자같은 움직임이었니다 그리고 닌자는 겁을먹지 않죠 야 어, 옆에, 옆에, 옆에, 옆에. 그리고 닌자들은 침착하게 적을 처치합니다 그리고 닌자들의 비기 마음에는 레이나가 닌을 뽑박갔냐 실패 슛? 롱슛? 닌자의 가장 걸맞은 총이라고 할수 있는 민첩함이라는 장점을 가진 스펙터. 민첩한 걸로 따지면 권총을 이길 수 없죠. 저는 사실 제트보다 세이지를 좋아합니다. 제트 가이드 영상인 줄 알았던 세이지 플레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세이지 해. 그래서 세이지를 해봤습니다 너 제트 못하면 잘해라 아니 그래서 제트 가이드는 진짜 안해? 네띠을 뚫던 중 사이퍼 도도 지워주고 포탈 소리가 나서 포탈로 오는 적도 잡아줬습니다 쿨입니다 <놀람> 쿨타임 쿨타임 20초 20초 그 이후 우리팀은 거침없이 개도 했고 적들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몰래 지켜보던 우리팀원들이 전부 죽기 시작합니다 오맨 일 주게 매두사가된 기분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또 무난하게 승리 이때 아군 오맨의 궁극기 적진으로 파고듭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오는거야 사이퍼까지 잡아준 뒤 방패 아니 팀원을 살려줍니다 야 너무 대놓고 바보 쓰잖아. 미안한 마음이기에 오멘에게 힐을 줬습니다 아니 게임이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야 게임이 안 끝났으면 힐을 나한테 썼겠지 지금 이 세이지 벽은 한 대만 때리면 부서지는 상황입니다 부수고 반대편에 있는 적을 잡아줍시다 이번 라운드만큼은 팽팽한 2대2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팀원들을 먼저 앞세우고 프리파이어 또 오맨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안킬 개골디 식빵을 얻었습니다 식빵은 관리를 잘안 했다간 금세 곰팡이가 생겨버려 버려야 되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대기를 타던 오맨에게 둘이 잘려버렸고 오맨한테 잘할 걸 그랬습니다 곰팡이가 잘했어 나이스 돈이 여유가 많이 남아서 5%라는 총을 사봤습니다 일단 스파이크를 설치하러 혼자 고점에 드론은 왔습니다만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총소리야야 다시 숨아 다시 숨아 숨총총총총총총소리 야, 방구는또왜꼈어게 줄게 잘못 줬네 아니, 네잘 줬네 <웃음> 슬로 l o w So, I. d 도망 n t h e 도망 u t at 도망 g h t w i 방금과 같은 키를 전문가들은 뽀헤라고 하더군요. 뽀뽀헤? 저 지금 뭐라 그런거냐? 여러분은 혹시 벤달과 팬텀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팬텀을 픽하면 멀리서 벤달한테 헤드 따여서 억울하고 벤달을 픽하면 연사력이 더 빠른 팬텀한테 근접해서 치고 아니 뭘 해도 지는거면 너가 개못하는거잖아 오늘 한 게임에서는 벤달만 픽하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팬텀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게 총 문제가 아니라니까 <웃음> 방패 소환 <소관. 웃음> 어느새 스코어는 12대2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웃음> 엄청난 스코어 차이 때문이었을까? 우리 팀원들은 하나 둘 나가 잘리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두 정상입니다 야 갑자기 이러다가 근데 진다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훅 치는거라니까? 오맨한테는 좀막대하기 잘한 것 같다. 패드립 신고! 뭔가 조금 불안한 우리팀 제트는 에코를 합니다. 도와줘! 우리 팀도 하나둘씩 이성을 잃어가며 싸우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 팀은 점수만 앞서지 페이스로는 완전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지면 무조건 세이지 탓! 점수를 한번 뺏기기 시작한 후로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말 어느 날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가자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은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번갈아가면서 온다는 뜻의 인생서 세용지마 야뜻다총안 샀다 라운드를 계속 치고 총까지 깜빡하고 안산 불은 이제 행운의 차례입니다. 세이지와 누가 일차에 뽀해까지의 행운은 아니었지만 사이퍼가 저를 못본게 어둡니까 시간 종료 너 방금 클래식으로 헤드 땄으면 부금 바꾸고 전문 용어 뽀해 하면서 멋진 척 하려 그래 끝